나이가, 지나 지람, 세월이 지나면 다 축하했냐? 인생도 아, 친구. 있나 아니, 근데 유튜브 이제 주의곤 됩이다 스타드 해보자. 이디야 제이디야, 제이야 여우야, 출연료 언제 입금할 거야? 어, 어? 영상 찍는 어? 비용을 어. 받아야 거장 받는 건데. 한하겠다너네 펜스에다가 이제 첫이리나 조국은 칠반 늘어나가 이제 내가 다올리거든그때는 우리 들고 전부 는다라 가고 조국 재밌게 앞으로 조국은 좀 누워? 여기서 어, 불불거리지 그래. 말고 <웃음> 방귀야 아니 근데 진나 심판 보는데 진짜 못붙였더라니까 나 방귀 모르지 상대편이니까 이거 저저